그 재료인 꿀이에요 꿀 흰색 가루는 저기 옥수수 전분가루 입니다 꿀이랑 전분가루를 이용해갖고 꿀을 3일동안 큰 가마솥에 넣고 펄펄 끓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상온에서 이제 숙성시킨 꿀이에요 붙혀갖고 꿀이 굉장히 딱딱합니다 이 딱딱하고 이제 단단한 꿀 덩어리를 드실 수 있게 먼저 이 나무 도구로 이용해서 가운데 구멍을 뻥 뚫어주고요 반대편도 한번더 힘을 줘서 뻥 뚫어 주면 딱딱했던 꿀이 이렇게 도넛 주망이 돼요 이 꿀을 옥수수 가루를 잘 묻혀서 이제 꿀끼리 들러붙지 않게 해서 손으로 늘려주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자 가늘고 가늘고 가늘기 이제 늘리고 늘리고 늘려서요 머리카락보다도 얇고도 가느다라 1 6 0가닥이나 되는 실로 만들어줄 겁니다 옛날에는 임금님들 왕들이 비셨다가 이제 궁중하과 꿀타래과자를 만들어 볼게요 쭉쭉쭉 늘리고 늘리다 보면 그 딱딱했던 꿀이 기다랗게 이렇게 한가닥이 돼요 그 한가닥을 겹쳐주면 두가닥 한번더 하면 네가닥 네가닥이 여덟가닥 두 배씩 늘어납니다 여덟가닥이 16 32 64, 128, 2이백에 56, 500에 12가닥이, 1024개 천가닥 2000에 48가닥, 4 0구십 96가닥, 8 0 0 192가닥이, 마지막이죠. 16384가닥, 16000가닥이 하나, 요새게 이제 량주식 나오고. 어. 으 지금 어요 네. 이제 마무리 보여드릴게요. 올로오시면 이제 꿀이 완전 실이 돼 갖고 꿀만 드시면 이제 입 안에서 살살로가 없어져요. 그래서 안에다가 이제 씨피라고 고명을 넣어드리는 겁니다. 꿀을 잘라서 한번 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보명 안에는 설탕이 아니고 몸에 좋은 아몬드, 뭐 깨, 검정깨 먹기 편하게 곱게 갈아놓은 이제 견과류만 넣고요 그냥 돌돌돌돌 말아주는 거예요 임금님 과자, 꿀타레 과자가 이렇게 완성되는 이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다. 뭐가 제일 맛있어요? 인기는 뭐, 땅콩 아몬드 쪼고이세 가지 제일 많이 나갑니다. 녹차랑 백년 전 이제 자주 드셨던 분들이 드시고 땅콩 아몬드 쪼고는 이제 기본적으로 잘 나갑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